이번에는요, 같이, 예, 찹쌀 도넛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전에 중요한 사, 네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찹쌀가루가 방앗간용이냐 혹은, 그, 그, 재료상에서 오는 찹쌀 가루이냐에 따라서 입자가 틀려요. 그니까, 그, 각 제가 학원에서 그냥 방앗간에다 의뢰를 한다면은, 입자가 조금 거칠기 때문에 채 처지지를 않습니다. 예반에서 재료상에서 들어오는 찹쌀가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입자가 곱기 때문에 잘 처지거든요. 요거 감안하셔가지고, 채칠수 어, 없을 경우에는, 채칠수 어, 있는 재료는 채를 치고, 어, 찹쌀가루는 채를 칠수 없을 경우에는 뭐 거품이라든지, 혹은 뭐, 그 나무주걱으로 좀 골고루 섞은 다음에, 그 다음에 믹싱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 찹쌀 반죽에다 파당금을 쌀 때의 문제입니다. 그, 어, 찹쌀 반죽과 파당금이 각각 한쪽으로 쏠리면은, 어, 찹쌀 반죽이 쏠린 쪽은 잊지 않을 거고요. 파당금이 쏠린 쪽은 팥이 터져서 튀겨가지고 안전사고 때 위험이 따를 수 있겠습니다.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자, 세 번째는요, 이 찹쌀 도너츠를 성형하는 것을 튀길 때, 이 걸음망에다가 넣어가지고 기름에다 집어넣으면, 거름망에찹쌀만이 붓게 됩니다. 그러니까, 번거롭더라도 손으로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집어넣었을 때, 이게 찹쌀 도너츠가 무겁기 때문에 바닥에 가라앉아,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불을 켜게 되면은 튀겨지는 게 아니라 구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튀길 때의 요령은, 내가 원하는 온도만큼 잡쌀도넛스를 튀길 수 있는 그런 온도만큼 올리고 난 후에 불을 끄고 그리고 잡쌀도넛스를 넣고 떠오르면 불을 켜고 그리고 걸음망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튀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의사항 네가지를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찹쌀 반죽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물을 끓입니다 자, 물을 끓이면서 자, 그러면서 자 채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킹파우더 소다, 물, 금 그리고 찹쌀가루에 넣고 골고루 섞습니다 아까 제가 주의사항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우리가 쓰는 찹쌀가루는 입자가 고운 그런 찹쌀가루인지라 채쳐집니다만, 그리고 그 제가 하것에 따라서는 채쳐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때는 그 채를 치지 마시고 굳이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입자가 고운 찹쌀가루가 잘 채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가루를 집어넣겠습니다. 고추가루 집어넣고, 다음에 설탕 집어넣겠습니다. 소금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쇼틴 집어넣겠습니다. 자, 물이 끓죠? 물이 이렇게 팔팔 끓으면은 꺼두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재료를 집어넣고 저속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재료들이 균일하게 혼합이 되면요 끓는 물을 붓고 계속 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지금 반죽날개를 어떤 걸 썼느냐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요 반죽날개가 회전이 너무 많이 된흙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지금 찹쌀반죽이 쳐지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비터를 쓰는게 좋겠고요 L자형 훅 같은 경우에는 뭐 훅을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L자형 훅이기 때문에 그냥 찹쌀반죽을 예, 훅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가 균일하게 섞였습니다 이제 뜨거운 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양은 이제 범위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찹쌀에 따라서 물의 양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물을 팔팔 끓인 뜨거운 물을 집어넣고요 자 저성으로 돌리겠습니다 어느정도 섞이면요 바로 휠단으로 돌려서 반죽을 한덩어리 찰기있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죽이 한 덩어리가 됐다가 약간 처진다 싶을 때 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돼서요. 작업대에 가서 반죽을 한 덩어리로 만든 다음에 잠시 놔뒀다가 성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찹쌀도나 반죽을 다 만들고 나면요 작은 볼에다가 살짝 옮겨 놓고 살짝 어, 잠시 놔두는거죠 뭐 발효를 시킨다는 개념보다는 뭐 휴지를 잠깐 시키는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찹쌀반죽을 만들 때 주의사항을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첫, 첫째 찹쌀가루 같은 경우에는요 쉽게 상하기 때문에 냉동실에 보관해요 이 냉동실에 보관한 찹쌀을 꺼내가지고 바로 사용할 경우 아무리 끓는 물을 집어넣다 할지라도 입 반죽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기 전에 찹쌀 가루의 온도를 어느정도 올려주고 난 뒤에 끓는 물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첫 번째인데 두 번째는요 물의 양을 맥시멈 200g을 넣어도 좋습니다 팔팔 끓인 다음에 빨 끓이면 어느정도 물이 조금 증발하겠죠 집어넣고 돌리고 나면 약간, 진듯한데 약간 진듯한 느낌을 받아요 자 그렇지만 휴지를 잠깐 두면요 대기가 되직하게 변합니다 그런 과정을 좀 느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처음부터 딱 대게 만들면 좀 뻑뻑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쌀때 표면이 갈라져요 딱 그리고 딱 만들고 난 다음에 약간 어좀 진해 이걸 어떻게 써지 할때 휴지를 놔두면 적절하게 되직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쌌을때 어, 표면이 갈라지지가 않습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요거를 어, 주의하시면서 네, 반죽을 만들면 좋겠고요 자, 요건 잠시 놔두는 휴지 동안에 가만히 있어도 안되겠죠 시간 안에 빨리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휴지 동안에 여러분들은 파당금을 빨리 분할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파당금 분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당금을 30g씩 미리 분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파당금 모두를 분할하십시오. 자 어, 반죽을 약간 휴식시킨 다음에 치대기를 좀 몇번 하시고 놓으신 다음에 가래떡처럼 반죽을 자르세요 늘린 다음에 30g씩 그 다음에 하십시오 자, 이렇게 30g씩 분할이 되면 둥글기를 해서 준비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빠르게 분할 분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요, 자, 분할하는 걸 성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찹쌀 반죽에 앙금싸기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살짝 덧가루를 뿌리고요. 바깥쪽에 덮가루 살짝 묻힙니다. 안쪽엔 덮가루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면서 반죽 넣고 살짝 밀어 넣었어요. 자민다음에그 다음에 그다음에 손으로 손가락을 이용해서 우물여 주시면 됩니다.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살짝살 살짝 밀어가지고 우물여 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만들면 갈라짐이 없이 동그랗게. 되죠? 자, 놓겠습니다 다시한번 바깥쪽에 밀가루 살짝 묻히고 안쪽에 난금을 집어넣고 가장자리를 헤라의 끝자락으로 누르면서 오므려주시고 어느정도 들어갔으면 손가락을 이용해서 반죽의 끝자락을 밀어주시는 이런 원리입니다 됐죠. 그 돌리면 돌 이렇게 돌리는 이유는요. 이 착상도 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다 만들었죠. 자 단속 동작으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먹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잡쌀 도넛 튀겨보도록 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튀김물은 튀김망에다가 놓고 아, 기름에 넣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냉동 잡쌀 도넛이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게 생 잡쌀 도넛이기 때문에 이 그물망에다 놓고 넣으면 그물망이 붙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온도가 올라왔는지 온도계로 확인하고 온도가 다 올라왔으면 불을 끄세요 불을 끄고 그 다음에 얘를 기름에 살짝 담근 다음에 불려주세요자불린 다음에 그 다음께 또 들어가는데 그다음거 들어갈 때앞에거에 의해서 찌그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꺼 어느정도 좀 익은데 얘를 좀불리면서 살짝 좀 치워주세요 그래서 둘이 붙어서 붙지 않, 붙어버리면 나중에 모양이 이상하게 되니까 또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튀겨치면 넣어서 또 이렇게 쳐주고 지금 불은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자,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좀 건드려도 될수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 또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서로, 서로에 의해서 찌그러지거나 이게 예,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생도러시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하기가 상당히 번거로운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개 정도 가 들어가면 되냐면 아, 좀 많이 넣으면 좋겠죠 빨리 빨리 튀겨야 되니까 아, 최소 6개 이상은 넣으시고요 예, 좀더 재주가 있으면 이제 8개까지도 가능합니다 이 8개까지 한번 넣도록 하죠 이게 붙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면서 자 여덟개까지 자, 넣습니다 자, 넣은 다음에 계속 조금씩 건드려줘가지고 애들이 서로 붙지않도록 잡삭거리 예, 자식처럼 생각해봅시다 자, 붙지않도록 신격사됩니다 붙으면 나이 나는거죠 우리 지금까지 준비해온 그 시간을 예. 아 다행입니다 저는, 저는 안 붙었어요 <웃음> 자, 여러분들도 시험장에서 어, 붙지 않게, 동그랗게 잘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터지지 않나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떠오르면요. 불을 빨리 켜주셔야 됩니다. 불을 뭉근한 불로, 뭉근한 불로 해놓고, 그 다음에 체방을, 채방의 뒤를 이용해서 이제 굴려가면서 이제 균일하게 예, 색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찹쌀 도너츠가 이쁘게 색이 나면 거름망을 이용해서 전부 걸러 주십시오 자 그리고 건조대에서 기름을 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약간 좀 온도가 내려가면 설탕을 묻히시기 바랍니다 이 뜨거울때 묻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바란현상이 생겨서 설탕이 다 녹으니까 약간 온도가 좀 내려간다고 해요 네, 설탕을 묻히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정도 온도가 좀 내려갔습니다 자, 설탕을 묻히고 네,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것으로써 제품이 다 만들어졌습니다